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아입니다. 오늘은 4월 1일이죠. 네, 영상이 올라갈 타이밍이 4월 1일 일 겁니다. 네, 오늘은 소개할, 만, 소개할 볼펜은요, 네, 꽃만, 꽃볼펜입니다. 꽃볼펜이에요. 일단 꽃볼펜인데, 일 기본적으로, 네, 외관?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구매 가격은 약 천원입니다. 약 천원이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외형부터 살펴보면, 여기에 어, 리본으로 이렇게 쫙, 몸체에 보면 리본으로 싹 둘러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허접해요. 조금 허접해가지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빅, 픽 <웃음> 볼펜을 썼다는 걸알수있고요그 다음 여기에 조금 허접하지만, 이렇게 감싸진 부분도 볼수 있습니다. 감싸진 부분도 볼수있고요그 다음 메뉴에 보시면, 하량 꽃이 달려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량 꽃이 달려있고요요 같은 경우는 약천원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천원으로 구입할 수있고요 네, 일단 피감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피감부터 살펴보도록 하면 피감체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피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부들부들한 역시 빅빅 볼펜을 만들어졌다 보니까 부들부들함, 부들부들한 특징이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볼펜이다 보니까 역시 필압에 따라서 필압에 따라서 뭔가 뭐배른 특징이 보이거나 하진 않고요. 뭐배른 특징이 보이거나 하진 않고 그냥 그저 그런. 볼펜입니다. 볼펜이고요. 이게 화려한 화려한 장식이 눈에 띄는데요. 화려한 장식이 눈에 띄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만드셨습니다. 탈룰라 방식입니다. 네, 탈룰라 방식이고요. 참고로 이거 저희 어머니가 만드셨습니다. 네, 악플 같은 거 남기지 말아 주시고요. 저희 어머니도 보고 계십니다. 네, 이만 여기서 하... 뭐하나 하냐는... <웃음> 저희 엄마가 만든 볼펜 리뷰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파하니의 파비앙이었고요. 여러분 4월 1일, 네, 즐거운 만응 보내시고요. 네, 영상 짧은 영상이었지만 뭐 저, 여러분에게 재미를 들었으면 다행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녕!